이제, 기리기, 기리기 따지니까, 한, 이제, 한 판만 더 하고, 이제, 응, 꺼내는 거야. 체력이, 체력이 고갈되면 이제, 큰일 나니까. 응? 자, 이제, <웃음> 우리는, <웃음> 근데, 찌르는 거는, 내가, 아는 게, 침술법만 했지, 시술법은 아니다 <웃음> 응? 이거는 이제 알아서 듣는 거예아니 네. 이거는 추구, 추가적인 공부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이것이 면제 요구하지만 자두 번째 침숫불 탑을 침보다 작은 거는 뭐까? 아, 이것보다 더 조금 약한 거는 뭐까? 지압봉 응? 자그 다음에 이거와 벗스 나갖고 우리는 뭐가 있을까? 응. 어 우리 부항 자 여기는 살을 또한번 포함한다 요보다 응. 조금 덜한 거는 뭐까? 응. 우리가 뜸니다 그치? 뜸에는 우리가 이 잔잔한 것도 우리가 파함치겠다자 병이라는 것은 병이라 하는 것은 제 처음에는 우리는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제 건강해야 되고 안 아파야 되고 그지? 그래서 이거는 질병 예방이다 그제. 질병을 예방, 사전에 이것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시속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질병 치료용으로 우리는 일단 파게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어떻게 아프니까 질병이라면 우리 간단하게 아픈 거막 허리도 아픈 것도 있고 다리도 아픈 것도 있고 수신인 것도 있고 막 통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대 그죠? 자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다이어트가 있다 응? 음? 살 빼기 우리는 크게 이세 가지만 우리는 다루면 되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우리는 근본일 수도 있다 그렇지그렇게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 개발에 이것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바뀌어 가지고 대부분 판결도 이렇게 났고 그래서 내가 이 시대적으로 공개할 때가 왔다 그사이는 내가 뭐 알려고도 할 필요도 없고 그치?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철저한 학문적 논리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지, 수술, 시술하고 임상 결과는 이기는 일체 없는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뭐 전문가들이 이때부터 연습을 하고, 개인이 또 연습을 하고,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침수법은, 침수사들이 우리가 놓을 수도 있고, 그치? 한인사들도 놓을 수도 있고, 공간사들도 놓을 수도 있는데, 의료행위는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어려행위를 하지마라 그제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침습분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우리는 고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약제다 그제 약제 우리는 처방법 그 다음에 체질 차 처방법 체질 음료 음식 처방법 식욕법 그 다음에 체질 우리는 엑기스 여기서 우리는 중탕이지, 그제 엑기스라는 것은 우리는 중탕이. 이거와 이것이 우리가 병행을 하게 되게 되면 정말로 참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거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막 떠나락 하면 온 천리 떠나락 보고, 누구만다 사일 해락 하면 온 등판부터 앞판에 이렇게까지. <웃음> 어, 피도 요만큼 뺏겼는데, 맨날 뺏으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이 일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랬잖아.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살아가는 게좀더 가는 데 이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빼면, 이게 되겠나? 안 되겠지. 그렇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천국의, 예, 인자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 보, 캐션마크. 보하는 것이다. 응? 보태는 것이다. 이는. 그러니까, 보양식. 그, 뭐, 응? 그, 우리가 서약체질을 하는 서약체질일 때는 보양식이다. 그제? 그 음량이 아니고, 우리는 보양. 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생이다. 응? 생은, 어떻게? 기능이 저하됐을 때, 보라는 것은 기능이 약화됐을 때 우리가 힘이 좀 있을 때 보태주는 것이니 생이라는 것은 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기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상대적으로 그것을 잘라야 되는 거니다 그렇지? 약화시키는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우리 침백날나봐요 무슨 소리야 이나 무슨 소리야, 너? 나 이거 보게 되면 좀 웃긴다고 생각했데 이거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보침이 어디 나야 되는 거? 해당 장기에다가, 약한 장기에다가 응? 약한 장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는 답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는 기울이됐다그제기울라고 했다 기가 보태지는 거와 낙하되는게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가는 혈이 있고 나오는 혈이 있다 그래서 있고, 여기는 노고 여기는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 노을까? 이기의 흐름은 무엇으로 우리는 착각을 할까? 귀가 만져갖고 귀신들이서해서당풍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체질의 기능 어떤 힘으로 가지고 있을까? 무엇 뭐 때문에 기의 흐름이 생겨날까? 혈액이 있습니다. 장기가 혈액이 들어가는 쪽은 우리는 보호하는 것이고 나오는 쪽은 빠지는 것이고 상대적인 기운을 빼는 것은 극한 것이다 혈이 그래서 똑같은 혈이라도 다르다는 것이다 누군말한테 심장이 하게 되면 여기도 있고 여도 있고 여도 있고 여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다 있겠다 그러면 나오는 혈에는 심장혈을 빼는 것이노나오까 빼야되는 빠지는 것이고 들어가는 것은 보태는 것이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그 심장혈의 그것이 보하는거예요 그런데 일차적으로 보하는 것은 침을 함부로 안 쓴다. 보하는 침은, 침은 침을 은침쓸 때는 보하는 침을 안 쓴다. 보그 침을 잘안 쓴다. 그래서 생침과 극침을 주로 많이 쓴다. 그리고 보하는 침도 쓰기는 쓴다. 그런데 지금 방법을 다 가르쳐준다. 그러면 어떤 질병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나의 체질이 있어야 되고 타고난 체질이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플러스 우리는 어떻게 해? 내가 지금 약화된 장기나 약화된 장기나 아픈 장기의 장기를 찾아야 돼 내가 타고난 장기와 지금 현재 아픈 장기를 찾아야 돼 이것을 찾아서 원인을 규명해야돼자 여기서 우리가 기존의 체질이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는 겁니다 자 이런 체질일 때는 이런 질병이 온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입니다 이런 체질이라고 전부 다 그런 병이 오면 얼마나 병치하기 쉬울까 죽을 사람 하나도 없지 나는 이런 체질이라 할지라도 모든 병이 다올수 있다는 입니다 모든 병이 다 온다는 것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섯 가지를 오기체진을 쓰기 때문에 다섯 가지 하나는 오장이요 우리는 오부다 자 여러분들은 오장육부 이제 철대성만에한 설명 안 된다 했다 왜 육부가 없다 이 말이야 없는데 뭐 지금 우리 지금 뭐 해배 해봐라 뭐 육부가 어있는 거. 그래 놓고 육부 있때 자꾸 막 사진대도 있고 막 그렇다 <웃음> 옛날에 그 몰아가지고 막 그렇게 할때뭐풀때 뭐 푸는 것이지만은 없어서 그렇게 만들어 난 것이지만 지금도 없는 데또뭐 육부가 있때 자꾸 막이랬으면 곤란하잖아 그럴래? 이준는그 그럴거네 오전 육부라고 오전 육부라고 해라이? 오전 육부를 했어이? 없다 이 말이 없는 거고 이딱면그거정말로 거짓말 아이가. 그래도 우리 백화사들도 순 거짓말이네 그래. 그러나 그거를 갖고 텔레비에서 막 방영하는 거순 거짓말이잖아. 작가들도 이제 좀 바꿔야 돼. 없는 거는 없는 거고 있는 거는 있는 건 없는 거고. 하지만 저오장미부생가나지 체질은 이것이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장기에 지금 병이 왔느냐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돼. 이것을 정확하게 찾아야 원인 규명이 될거 아니야. 그지 어떤 요인으로. 그러면 그 원인에 따라서 우리는 침도, 놓고, 듬도, 뜨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푸는 게 낫겠나? 응? 이것을, 이런만변락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노,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유전성 토기체질이다. 그죠? 맞나요? 음. 내가 최고 콤비인데, 이거, 디거 똥배? 예를 들면, 똥배라고 하지. 아, 그런데, 똥배 하면 안 돼. 똥배 하면 병이 안 되니까 안 가지. 그러면, 봄을 푸는 거니까. 다른 데, 아픈 있다, 아, 뭐, 다른 데 아픈데. 아, 그런 허약체야. 아데는없 에이, 그러면, 지혜 아프다. 어디 위장에 어디 아픈 데가 없잖아. <웃음> 있어? 뭐, 없나? 장이 좀 약하신데. 잘못 컸어. 그러면 그풀 풀자 그어자 그러면 여기는 네. 유전성 네. 유전성, 네. 유전성 여기도 뭐 폭발이 안 좋다 말이야 그럼 수기체질 자체가 지금 기능이 너무 떨어졌다는 건데 네. 아, 네. 수기가 튼튼해야 되잖아 아, 네. 튼튼해야 되는데 이거는 응.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재미가 없다. 침물때 조금 이따가고 아, 지금 좀 좀.. 박사님 어, 제가 음식을 초반 먹어도 이게 배가 항상 포반을 못 넘쳐요. 그리고 아, 제가 대세를볼때 간혹 음. 피도 이렇게 수출되거든요. 음, 그러면 우리 그.. 장이 안좋 자, 다고 합니다. 대장은 안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유전성 파기 아, 유전성 파기 체질 그쵸? 그런데 내가 수기 체질로 태어나 가지고 수기에 왔다는 것은 그거는 거의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건강관리를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안 풀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풀어주겠지만, 내가 수기 체질에 하게 태어난 장기가 벌써 지금 기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장기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자꾸 대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까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관람들이잘야 돼. <웃음> 자, 유전성 학이체질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엄마, 아버지 쪽에서 이 받아온 유전적 체질들을 닮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요 내가 그쪽이 안 좋다.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물어보는 거야. 유전성이니까. 엄마, 아버지 이제 그런 일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야. <웃음> 자, 자, 아버지가 조금 예좀 속이 배달하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최임적으로 옆으로 <웃음> 데 지금 병원군는 그거하고는 다르니까자 그러면 우리는 해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치 음 응?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여기가 문제가 발생된 거야. 여기가 문제가 발생된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답은 뭘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한 답이다. 이 말이야. 내가 이것의 기운이 워낙 강한데, 영원시 구인인데 이것을 극한다. 그치? 그래서 병이 온 거야. 다한거장면 그러면 어떻게 이 기온이 너무 강해서 이 장기를 극해갖고 나는 대장으로 지금 와있다는 것이다 그제 곤탄한 것이 이건 너무 쉬운 거야 당연한 거다 체질 체질을 푸게 되면 첫 번째 노는 경우다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장기에 지금 문제가 자꾸 이야기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의 기운이 크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 이것이 지금 나빠, 완전히 나쁜 거, 그런 건 네.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제일 먼저는 극하는 것이 우리는 거의 병을 유발하는 것은 70%가 해당되는 거예요. 70% 정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 그렇죠. 70%. 그러면 이극분을 주는 거죠. 그러면 하기가 어떻게? 너무 강하다 그제 그래서 야는 어떻게 울합통일의 속에 열불이 나가지고 발발하니까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장의 지금 그하기의 기원이 우리는 대장을그해게 갖고 대장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에요 속에 그판단로보렸는데 그건 맞아 지하 해갖고 이러면 아주 자꾸 우리가 시간이 너무 지나는 거 아니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 이것을 극하든지 그러면 화를 극해야 돼요. 그죠? 일단 화를 극해야 된다. 칼의 기운을 빼야 된다. 그러면 양은 어떻게 해? 그게 바로 일침이라는 거다. 이거만 다른 건 치료할 거 하나도 없단 말이야. 침한 개만 얘 뒤편 하고 조금 작아데 가는 게 있지만 얘는 이 지압침 갖고 이게 한쪽에만 처음 한군데만 계속기가 찌르면 되는 거야. 아무리 할 것도 없대, 발바도 없고, 이거한 개만 보충이면 되는 거예요. 것이 바로 이 치미요. 화 뒤에 예, 혈자리. 화 뒤에 혈자리가 아니지, 화를 아, 그 화를, 혈자리. 극하는, 아, 그, 화를 극하는, 화를 아, 극하는. 화를 극하는 거. 그런 거수수자리 수를 자리에, 자리에 그거는 조금 있다 네. 가자. 음, 음. 화를 화를 극하고 이것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제 이것을 어떻게 보호하는 거야, 보. 그렇게. 금, 보다, 금, 보. 네?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을 보하는 거고, 치료하는 거는 에. 금보. 이것이 치료법이다. 그지 치료법이고, 하, 극, 이런 거는 이것이 우리는 치료법이다. 화를 극하는 우리는 치료법과 우리는 금을 보하는 치료법을 쓰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기본이다. 자, 원인은 이거다. 에. 이번은 생기고 그러면 두 번째 번는 보호침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어이지 검을 보충하는 거야, 침을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 쓰는 게 다르다 이래. 이것을 내가 한 개씩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화를 그 카드로 우리는 치료를 해야 되고 우리는 검을 보하도록 치료를 하는 거야. 검을 보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것을 하니까 제일 첫번째로 이거는 일친만 하면 돼 일친만 일치면 음? 네. 어떻게 해요? 일치면 이것을 극하는 거에요 이 수를 이 음. 보호하는 것이 수를 보호하는 거에요 강해지면 음. 저도 그렇게 돼니 그런데 이건, 이 치료는 수를 보호하는 침한 개만 쓴대요 무슨 일이? 그게 바로 일침이래.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것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검버라니 이거는 어떻게? 여기서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힘이 너무 강해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침한 방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 어떻게? 검, 어떻게? 하, 극 하는 침한 개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린 한번 보자. 자, 하극하는 침 하나, 하극하는 수지 침 하나, 하극하는 집한 방, 방, 하극하는 부황한 방, 하극하는 떡한 방, 이거면 되는 거야. 응? 너무, 너무, 너무 강하다. 응? 너무 강하게 아, 근데 이게 점다할 수는 그 없고. 그 하는 선택해서 하는데, 근데 이런 것은 점다한 번씩 다 해도 관계 없다. 나는 편한해 위치 좀 봐야지. <웃음> 아, 위치는 그, 그 조금 더 설명할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보호와 우리가 이런게 있던데 그치? 그러면 침을 우리가 쓸때이 장기의 기운들은 전부 다 혈액을 따라서 돌고 돌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가 뭐 이쪽에서 들어가고 이쪽에서 나오고 이런게 아니라 우리는 장기의 기운들은 혈액의 영통에 이 혈액의 순번에 의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오는 이 혈자리는 어느 혈자리겠나? 이것이 바로 마초신경의, 동맥에서 나오는 마초신경의 끝이 우리는, 응? 음, 귀가 빠져나가는 거 아, 덩어에서녹았고 이제 비틀어 네. 놓고 말조시키고 놓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귀를 우리는 빼내는 거는, 귀를 약하게 하는 것은, 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것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약화. 그제? 네. 그러면 어느 것을 쓸지 우리는 두개다 써도 된다 네. 이것은 극하는 침이고, 이거는 약화시키는 거다. 그제?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오행침에 보게 되면 무조건 이것으로 극하는 침을 쓴다 이 말이야 그치? 이것이 화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약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어떻게? 뭐 무조건 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럼 이것이 응? 복잡하지 아니? 그러면 화를 어떻게? 화를 약하게 시키고 약화시켜야 되고 이거는 극을 강하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약화시키면 우리는 칩을 놓는다고 가정합니다 이거는 말초신경에 우리는 말초혈 어뭐면 어떻게 손바닥, 손가락, 발가락 응? 손바닥에 우리는 어떻게 화혈에 칩을 놓는 거야 손가락 발가락에 나오는 거죠 동네에서 나와서 귀를 빼는 때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검은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지. 음. 보아할 때는 어떻게 쓰니? 어디서 쓴나 들어가는 것인데, 그지 들어가는 거. 응? 네?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면, 들어갈 때는 마초신경으로부터 거쳐서 우리가 올라가는 증명률을, 증명률과 관련되어 있는 이 혈을 치는 거야. 네? 들어가는 거니까. 증명 혈을 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다리부터 어떻게 여기, 이, 이, 이 부분을 치는 게야 그지? 몸통관이. 이런 질문이야. 보는. 주민들에서 하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일반 사람들은 이게 함부로, 이 장기에는 함부로 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리 혈. 다리 혈의 상조. 어. 다리 혈과 이팔 혈에 치는 거야. 보할 때는 여기 치고, 우리는 길를뺄 때는 어떻게 손발 치는 거야. 그래야 뒤를 빠져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 침을 넣면 보하는 것이야 들어가는 거야 이. 그렇지 이것이. 삼족 그렇게 우리는 다리만 수지침도 이렇게만 나라는 거야 이. 기가놓더라고 그렇게 손목 위하고 발목이하면 빠져 나오는 거. 뒤를 빼낼 때 쓰는 것이고 낙하시기 때. 여기에는 들어가는 그것은 어떻게 보하는 호 것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하는 것을 쓰는 것이고, 응? 생가 보는 여기에서 쓰는 것이고, 빼는 것을 밑에서 쓰는 것이죠, 맞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손바닥에도 우리는 어떻게 모든 혈이 다 있다, 발에도 모든 혈이 다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빼낼 때는 그혈장데 모두 다. 간도 빼고, 빼고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전부 다 빼면 안 되는 거야. 손발 빼기밖에 못하는 수지친. 수지친은 손발 빼기 못하고. 냉다는 해도 되잖아? 빼기만 해도. 빼기만 해도 되지. 기온 극하는 것은 일침이 됐잖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것이 강하니까 일침은 이거다 이빨로, 그지? 심장혈에다가 손바닥 찍은대. 그렇지. 어. 손바닥, 발바닥에 심장혈만 치는대. 발바닥, 손바닥에 심장혈만 찍는대. 아 그거는 아주 <웃음> 최고야 <웃음> <아마. 웃음> 그럼 다른거 할게 하나도 없어 아주 간단하다는 말이야 나는 이것을 체질을 분석했기 때문에 그런거야 내 원인은 이 원인 때문에 관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손바닥에 있는 혈만 찢으면내 몸이 좀 저봐 그한 3일만 하고 나면 뭐, 내 몸이 싹 바뀌어 있는 것을 알게 된거 너무 많이 하면, 또, 화가 약해지면 또 문제가 없어지 응? 화가? 그렇게 손끝에 일침하고는 안, 아, 안 약해지지. 그렇게 그 아니, 이 정도는 아니야. 아니, 이정도로 그렇게 너무 심각한 건 아니다. 그렇게 우리 큰 칩을 안 쓰니까 때문에. 필요하다. 아, 어, 그렇게안 해도 돼. 피 빼도 괜찮다. 그렇게, 어, 이거. 응. 어, 이거, 이거 뭐고? 이것이다니 그렇게는 보호하는 거다니 이거는, 이거는 우리는 일침으로 어떻게? 심장혈액 마초신경에만 쓰는 거야. 그럼 나는 침한 판으로는 끝나는 거야. 손바닥에 한침 하나, 발바닥에 침 하나, 이것만 쓰면 되는 거야. 그건 어디 숨안 된단 말이야. 여섯 번까지 말뭐 온천지, 지금 수위 침 하는 사람들 말아봐. 밑에부터 온천지, 위에 온천지, 손바닥 여섯 번지, 이기까지 쭉. 이게 무슨 수위 침인 거야, 이거. 그래, 갖고 그게 잘 된다, 그게. 뭐 혈을 들고, 혈은, 아 이게 핏줄에 이거 이거하는 거는 우리가 이게 침 맞는다가 이게 핏둘리나 그거는 막 무안갖고 잘 빼빼야지 그제 그거는 사역이 최고다 이거지 응. 피에뭉기가 그 있으면 그거는 빼침 뚫어 뭐 갖고 썩 빼빼야지 내어머이 그거 썩어 있으면 그거 뭐스텔레부는게 최고 정도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게 하지 정맥도 있는 거 이거 불뚝 올라오는 건 어떻게 수술해갖고 나올 거는 부잖아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어떻게 수술 빼뿌냐 뭐소용없잖아 그 누구 말잖아 이거 어? 좋다는 사람들 심장마비 해갖고 머리 뭐 내지탕 하는 사람들 여기 올라가는 피들이 엉킬 수 있다면 중간중간에 잘 통하게 안 되는 거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잘 막히겠나 나오는 것이 잘 막히겠나 연이나와갖고 지그리갖고 마초신경도 가는 게 막히겠지 그래서 우리는 하는 거는 동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피층에서 이 정맥류 마초신경에서 있는 것을 살다 기 때문에 그게 다 막혀 있는 거야 아니? 그럼, 이게 뭐, 이거, 사이라 이거 옆에, 이는 찌르면, 이거 뭐, 좀 빼도 괜찮고. 그건 제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거 뭐, 돈 주고 할 것도 아니고, 돈, 하게위고돈 주고 살고 볼 거잉? 그거는 뭐, 아무것도 그냥.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경우에는 가장 간단한 편이야. 너무 편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나는 이것은 일침하면 되는 거야, 일침. 침한 개씩만 넣으면 되는 거야. 그쵸? 일침 하나만 한번 바꾸나는거 이거는 보는 어떻게? 해? 이것이 좀부족하다 하면 어떻게? 해? 이것을 좀 보, 보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 저는 발, 발에 치면 안 되겠지? 올라가는 혈. 니는 이거 수혈에 치면 안 되겠다. 그제? 이것을 니는 검에 치는 거지. 그, 렇게 이게는 어떻게? 검혈에 치는 거야. 올라갔다. 이 발목에서 여기까지. 무릎, 무릎 사이에. 올라가는 혈액, 금혈액 치료 보를 하고 싶다면 근데 여는 그 보할 필요도 없고 여기는 무조건 이하혈을심장혈을빼앗면 되는거야 너무 혈기왕성해서 무척 응, 맞다 혈기가 완성해서 아거 우라통이 완성했어 아까 얘기했잖아 <웃음> 혈기가 완성한건 전부 다가 완성한거고 한쪽만 완성한거는 응? 이건 한쪽만 완성한거야 이것은 울화통만 완성한 거예요. 그럼 그 혈을 베푸는 거예요. 그럼 심장 혈관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지 안되겠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추가로 하자. 에? 네. 잘못하면 이게 안 꺼지.